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. 저희 집에서 어려서 소를 키웠습니다. 시골은 집집마다 소가 한 마리 이상은 있죠.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갔다 오면 소 풀을 배로 다니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소는 참 귀찮아요. 그렇지만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많다는 것을 성경 자문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소를 보면 또 이렇게 배설물을 쌓으니까 어, 집단을 이렇게 넣어서 또 배설물이 거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집단을 깔아놓으면 소가 거기다가 어, 소변도 놓고 또 대변도 놓고 그래서 어, 소의 그 논논 그 거름으로 인해서. 그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그것이 퇴비가 되고 그 퇴비를 봄 되기 전에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밭에다가 쫙 뿌려 놓으면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모든 곡물들이 풍성하게 맺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는 참 귀찮기도 하지요. 그렇지만 소로 인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쟁기를 했었는데. 소가 이렇게 밭을 갈아주고 또 소가 또 논도 갈아주고 경험기가 생기기 이전에 지금은 트랙터로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생기기 이전에는 소로 인해서 소가 쟁기를 갈아서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또 소가 주는 걸음으로도 곡식들이 잘 자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도 또 많이 주지요. 그래서 1년에한 번씩은 새끼를 낳아서 또 새끼를 팔아서 어,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. 그래서 소는 참그 버릴 것이 없고 유익이 있는 소입니다. 이게 소를 보면 다 먹잖아요, 그렇죠?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먹고 심지어는 내장도 소곱창은 돼지곱창보다 더 비싸더라고요. 그렇게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자문서에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?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듯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다 끊어내버리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없습니다.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이라면 귀찮더라도 사원들을 잘 관리하고 격려하고 다독여서 그들을 또, 일을 잘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, 또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, 그 수익으로 인해서, 또, 대표님은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또, 우리 인간관계에서도, 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갈 때에,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는 많은 힘과 또 위로와 또 격려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어,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어쩔 때나 사람 만나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소가 귀찮아도 소를 잘 관리하면 유익을 주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, 많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 직원과의 소통을 잘하고 또 윗사람과의 소통을 잘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어, 이 관계라는 것은 너무너무 참 중요하죠. 그래서 어, 우리가 올바르고 건전한 인간관계, 이런 관계 속에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좀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먼 14장 4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, 소가 없으면 고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.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. 여러분들과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도,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.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먼저 이렇게 든든해지고 강건한 그 마음 근육이라고 하죠. 그런 근육들을 잘 키워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